가수 송가인, 이찬원, 장민호 등 트로트킹과 퀸이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콘서트에서 뭉친다는 소식입니다. 12일 토요일 밤 9시 20분 tv조선에서는 지난 10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콘서트가 방송됩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과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콘서트는 영호남이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음악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로 개최해 이를 응원하기 위해 영호남의 대표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명불허전 트로트 퀸 전라도의 딸 송가인과 경상도의 자랑 찬또백이 이찬원을 비롯해 안동역에서로 역주행의 신화를 쓴 진성 트로트 전사 박군 개그맨 출신 가수 연기가 출연해 안동의 가을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또한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인 미스트로2의 김희영 은가은 김태연 별사랑과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창근 음유시인 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이솔로몬의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수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히트곡뿐만 아니라 지역 애창곡을 선보이며 공연장에 모인 지역 주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곡인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개사한 영호남 상생장터를 다 함께 열창하며 다시금 화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은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그리고 MC까지 섭렵한 만능엔터테이너 장민호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수경이 맡아 최고의 케미를 선보입니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는 12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tv조선 에서 방송됩니다.